11호 태풍 힌남노가 오는 6일 오전 부산 남서쪽 70km 부근에 육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위기경보 수준을 1단계 상영했다. 태풍 힌남노 시간대별 예상이동 경로 사진 기상청 3일 행정안전부는 오전 10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태풍과 후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흰남로는 오는 6일 오전 9시경 최대 풍속 43m 매초 중심기압 9 5 0헥토파스칼로 부산남 서쪽 70km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950헥토파스칼은 2003년 매미 상륙 당시에 중심기압 최저치보다 낮은 수치다. 중심기압은 낮을수록 주변을 빨아들이는 힘이 강해진다. 낮을수록 소용돌이가 더 강해 위험태풍으로 분류된다. 힘이 세다는 의미다. 때문에 흰남로의 강도는 매미급 이상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흰남로로 우리나라 전역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선제적 가동을 포함, 최고단계의 태풍 대응 태세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태풍의 취약계층의 재난안전을 각별히 신경쓰고 내각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할 것도 지시했다.